안녕하세요. 철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더운 여름에 코로나도 요즘 3단계로 격상해서 부산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3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저는 그나마 하던 수영도 이제 못하고 지금 쉬어야 될 판이라서 집에서 확 찐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세월 속에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중앙일보 그 기사에요 중앙일보 기사에 어떤게 있냐 했더니 어, 법으로 전세를 이제 안정을 시켰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우리 총리님의 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전세값 그 전세 갱신률이 임대차 갱신률이 거의 78%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어, 주거를 2년 있다가 보통 막 이사를 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주거 불안정에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전세를 잘살수 있도록 그걸 법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이런 그 의도의 어떤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과연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해도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음, 26. 차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근 근거로 안정이 됐다라는 근거로 아까처럼 어 주요 대단지 어백 곳의 갱신률이 77.7%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57.2%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이사를 안 가고 그 집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법에 정한 그 최대 그 상한 요율인 5% 안에서만 세금만 올려주고 2년을 편안하게 더 사는 걸로 요렇게 지금 법에서 일을 해낸 걸로 그렇게 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거 전세값이 안정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안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 단지 안에 전세 가격이 만약에 1억이었다라고 합시다. 1억이었던 사람이나 그냥 이사 안 가고 1억 500에 2년 더, 2년 더 이렇게 했는데, 어,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집도 작년에 요 정도 금액에서 차이 나봤자 뭐한 1,200 정도 요 정도 차이에서 어, 나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갱신이 되면 이건 정말로 제대로 안정이 된 전세 정책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했더니 뭐매 덕식도 차이나게 위에 집은 예를 들어 10억인데 밑에 집은 전세가 6억이고 이런 식의 집 전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진정으로 안정이 된 금액일까요? 이 6억은. 용수철 튀어오르기 전에 못 튀어오르도록 억지로 눌러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월을 잠깐 2년 동안 눌러둔 거겠죠. 그렇죠? 어, 똑같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오구타 어, 여기가 그러니까 21 너대평짜리죠. 이거는 서울 성북구 기름동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7억원의 전세가 거래가 됐대요. 근데 한달 전에는 3억 4,125만원에 그래도 완전 두 배가 넘네요 그죠 갱신을 계약갱신을 쓸 경우에는 그 전에 전세가 오르기 전에 싼 가격으로 있던 데서 앞으로 올리는 게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세입자가 나가거나 어, 아니면 주인이 살다가 뭐 세를 놓고 이제 아주 자유로운 선에서 전세를 놓을 때 거의 두배 가격으로도 나간다 하는 거는 3척 동자가 봐도 2년 뒤에 아까 여기 3억 4천짜리 전세가 만기가 끝나면 시세가 옆에 있는 7억이랑 비슷해져야 정상이겠죠. 그게 아니면 물량이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전세 물량이 공급이 돼서 어뭐 3억 5천에도 들어갈 집이 막 많이 늘려있어가지고 골라골라 갈수 있으면 어 7억에 들어가라 해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뭐 3억 5천 거기서도 집이 더 남으면 조건 더 좋은 집들을 골라서 3억 5천 아니라 3억이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된 안정인거죠. 참 답답합니다. 이런거 보면 갱신을 77. 뭐 아까 몇 프로? 거의 한 78% 전세계약을 갱신을 했다. 근데 옆집도 똑같았다. 금액이. 새로 들어온 집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온다. 이래돼야 이거는 안정인 겁니다. 어, 근데 이 전세 물량은 지금 정부 정책이 그냥 막 1가구 1주택만 가지고, 어, 집두채세채 채 되면, 어, 양도세로 거의 모든 것을 뭐 대부분을, 어, 정부에서 중과세로 다 세금으로 거어가고 어, 개인이 냈던 뭐 은행 이자 정도 감안해내고 이러면 그냥 집 하나 더 가져 있으나 많아. 뭐 어, 이런 정도의 어, 고강도로 다주택자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 금액이 안 내리고, 지금 아까 안정됐다고 하는, 어, 요 전세 경신 료 금액이,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 1, 2천 차이 안으로 금액이 비슷하다. 요렇게 될 때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전세를 공급을 하도록 물량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됩니다. 이번에 서울의 그 엄마 아파트 재건축 그 전세, 그 실거주 2년을안 해도, 전세를 줘도 그냥 분양 자격 있게 한다는, 그거 하나 잠깐 바꿨는데도 전세 물량이 확 나왔죠. 그것처럼 규제를 자꾸 더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두꺼운 옷을 벗게 하려고 하면, 자꾸 찬바람을 생생 불게 해서 옷을 벗게 할 것이 아니라, 어, 아이들 그뭐우아에도 있잖아요 동화에도 햇빛을 쨍쨍쨍쨍 더 덥게 하면 옷을 벗으라벗으라 안해도 아무리 힘들게 그 바람 세게 불게 한 것보다 더 편안하게 스스로 알아서 옷을 하나씩 외투를 다 벗잖아요 그게 햇빛 정책인 거죠 어 뭔가 자꾸 규제로만 찬바람만 불게 가지고이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전세가 정부에서 아까처럼 갱신률만 높아졌다고 안정화됐다.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정책을 보는 그 각도가 참 우리 시장 현장에서 보는 각도와 많이 다르구나 정부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옆에 가격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지만 설 수가 없어서 어, 실입주 한다고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가면서 그 옆에 새로운 집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동안 3억 5천에 있었는데 어, 7억에 나와 있다면 애 학교 전학 안 시키려고 하면 울매 겨자 먹기로 그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옆에 더 열악한 곳으로 금액에 맞추어서 어 그렇게 또더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든지 뭐둘 중에 하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의 집을 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 물량 공급을 정부에서는 충분히 해내고 지금 어 계약 갱신을 해서 4년간의 주거 안정을 누린 이 주민들이 나중에 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같은 금액으로 안정된 금액으로 월세 안 보태도 되게 어,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펴주고 그런 게 성공이 했, 성공됐을 때 아, 주거정책이 안정되고 어, 전세가가 안정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갱신 안하고 갱신한 사람은 뭐 부담 없습니다 그 금액 5%만 주면 되니까 갱신 안하고 나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더 부담으로 동급의 아파트를 얻어가는지 데이터를 챙겨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야 맞겠죠? 음, 오늘 이런 전세가 안정됐다라고 해놓은 거 정말로 제가 봐도 폭탄을 그냥 2년간 미뤄놓은 거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 정부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서 어, 한번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라왔던 그 다른 뉴스에는 보니까, 어, 이제 주인이 실거주한다 하고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보내 보내고 한달 뒤에 봤더니 동네 부동산에사는 말이 전세보증금을 2억을 더 올려서 전세를 내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열람을 해서 전세입자가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갔더니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세입자나 그 집주인만 그런 열람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곳이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동의서 그 요건을 잘갖춰서 내면 동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청에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센터의 그 직원들이 그걸 몰라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몰라서 무조건 개인정보다 그러고 안내를 안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그 뉴스도 오늘 올라와 있는게 있더라고요 어, 어찌 보면 뭐 누가 뭐내집안 살고 싶어서 안 살겠습니까? 전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갱신을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안에 편안하게 있는 분들 말고 어 나가서 뭐아 놓은 돈도 없는데 두 배의 돈으로 같은 아파트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더 강구를 해주시면 지금 정부가 뭐 부동산으로 욕을 먹을 일은 하나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런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잠깐 나누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